안녕하세요 생활의 꿀팁뿐만 아니라 유튜브 꿀팁에 전해드리는 어쭈빈의의 빈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핸드폰에 구글 계정을 삭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상단바를 이렇게 내리시고요.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핸드폰 설정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밑으로 내리면 은 계정이라고 있습니다. 계정 및 백업이 있습니다. 계정 및 백업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계정을 들어가세요. 그럼 여러가지 계정이 있죠. 여기서 삭제하고 싶은 계정을 클릭하십시오. 이렇게 클릭하시고 삭제를 누르시면 은 삭제가 됩니다. 계정 삭제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아래에 계정을 삭제하면 메시지, 연락처, 기타, 다른 데이터를 디바이스에서 모두 삭제합니다. 계속 삭제를 누르십니다. 자, 그러면 은 계정이 삭제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쩌면 꿀팁 채널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